자, 하이구야, 와, 이거 뭐지? <웃음> 와, 자, 3월 9일, 목요일, 신규 영웅 및 뽑기 안내, 인데요, 신의 대행자, 섬광 류드시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어, 넷마블이 지금 도미어줄 건가 본데? 천사덱을 지금 안 그래도 랭킹전은 천사덱으로 뒤덮이고 있는데, 천사 신캐가 나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하긴 그 구류드는 같이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 예. 류드가 하나 새로 나올 만도 하기도 한것 같아. 어, 궁부터 한번 볼까요? 아, 기존에, 어, 류드가 쓰는 그 궁이네. 자, 제 전사의 이름을 걸고, 궁은 개구린데, 이거. 그지? 자, 이 궁입니다. 궁은 좀 구릴 것 같고. 아 바로 개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개성이 중요하겠죠. 이 손바닥에 붙어 있잖아. 어 서버에서도 발동된다. 이 말이거든. 자, 빛의 수호자입니다. 어 여신 종족 아군 영웅의 공격 관련 능력이 7% 증가하고 전투에 참가한 여신 종족 아군 한명당 자신의 주피가 15%씩 증가한다. 어? 어, 3명이면은 주피 45% 증가합니다. 예. 서버에 넣었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지 어, 지가 증가하는거니까 서브에서는 필요가 없고 서브일때는 공간 칠퍼 요거 하나때문에 넣는다 요건데 아하 서브가 아닐수 어, 서브일수도 있고 음, 하여튼 서브일수도 있고 꺼내 쓸수도 있고 약간 요렇게 만들라나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은총은 기존의 구류드 은총입니다 전투시작시 두턴 동안 석화 빙결 기절 효과를 회피하는 거가 되겠고 스킬 안봤는데 스킬 보니까 이말을 꺼내서 쓰라는 거 같아 봐봐봐. 자, 1번 스킬, 라이트 오브 저지입니다. 어, 적을 저지하라는 얘기인가. <웃음> 자, 단른 적군의 공격력 500% 관통비에 관통 3배. 누굽니까? 마무르. 마무르 스, 스킬을, 어, 류드실한테 줬다. 어, 때마침 속성도 체력이네. 마무르 같은 1스킬을 가졌다. 일단 이 정도로 보겠고요 뭐, 이제 뭐 마무르 1스킬이 뭐, 우와, 충격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 딜 그래도 어, 서브 딜러로서 한, 어, 인당 한 명한테, 어, 일성 기준, 한 10만에서 잘 터지면 12만? 요 정도 때리는 정도일 텐데, 마무루는 같다면 그 정도고, 만약에 마무리보다좀스테이좀못 빠졌다면, 은 뭐, 한 9만에서 잘 터지면 한 11만, 요런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 그래도 꽤나, 서브 딜러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꺼냈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샤이닝 리뎀션입니다두턴가 모든 아군에게 공격력 300%만큼 보호막을 생성시키고, 식시키고, 피격시 기반 능력치에 의한 피해만 받는, 몸미가 이거 여야일 거잖아. 요 여야일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야일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예. 어, 저는 사실은 그, 여야일을 쓰거든요. 어, 지금 제가 뭐 랭킹 1위 덱 해가지고 그것도 올려보고 했는데, 제가 랭킹 1위 덱을 써보니까, 몰라 내가 좀 운영을 잘 못하는 건지 나는 그게 안 맞더라고 그리고 비델리 쓰는 것도 안 맞고 어그 저요 어 근데 여엘 쓰는 이덱은 내가 랭킹전에서도 거의 접은 적이 없습니다 여엘이랑 어 마가류드랑 쓰는 거어어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 마가류드잖아 류드니까 마가류드를 빼야 되네 그러면 어 어쨌든 어어허 그래서 어허. 나는 이 보호막 때문에 여엘 자리를 대체하려는가 생각했는데 마가리우드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여엘이랑 임마랑 둘이서 교대로 보호막 치대면 그것도 참 볼만하겠는데 어... 근데 어떨지 모르겠다 앞서 봐야 알것 같아 진짜 왜냐하면 또 구리 아니야. 마가리우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가리우드를 뺀다고? 어... 버프 쓸 때마다 아군들이 세지는데 그거를 뺀다 근데 빼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 면마가리드 쪽이 약점이거든 천사대의 약점 은마가리드 쪽이에요 여러분들도 싸워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마가리드가 그나마 팰만해요 그래서 마가리드를 빨리 목을 따끄락 따부고 나면 할만해집니다 할만해져요 그런 점에서 이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생각들고 궁은 우리가 아는 그 쓰레기 구류드 궁입니다 모든 적군 525% 피해에 피해량 80%만큼 보호막 생성. 어, 예, 呃, 궁은, 여러분, 이거 명암만 따도 될것 같아. 이자서 아, 그지? 아, 궁 풀어봐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자, 명암 용인 것 같고요. 아, 제일 별로면 서브에 넣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살상력도 괜찮고, 보험하기 좋다 이러면은 앞에 꺼내 쓸 수도 있는 그런 천사가 하나 새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뭐또 내일도 들어가지고 뽑기를 해봐야지. 뽑기를 해보고 이래저래 덱 실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인은 뭐 있노? 라인은 뭐, 할구 들어있네? 할구 들어있고, 마드로나 누나도 들어있고, 할스틴이, 할스틴. 뭐, 크릴 이런 거는 이제는 네, 해다 있요 해멀루나 있고, 요런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0,000장이고, 딱 600,000장만큼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글로벌 3주년 감사 스페셜 2탄 스텝업 뽑기인데요. 자, 이번엔 요 뽑기권을 우리가 공짜로 받게 되겠고, 아, 이마 누구더라? 속단이구나, 속단이. <웃음> 근데 여러분, 속단이 비웃으면 안 돼요. 속, 속단이를. 어, 우리 봄의 지금 이제 봄이 이제 떠나지만 봄이 같은 친구들 보면 속단위를, 어, 인연용으로 쓰더라고요. 왜냐면, 하그 단장멜리를 인연으로, 인연으로 써야 되는 애들 있지. 근데 그냥 체력 단장멜리보다 얘가 투급이 높아. 어 그래서 만약에 풀업을 한다면 얘를 인연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또 빵빵하게 키워놨더라고. 어, 그럴 수가 있다는 거. 뭐 라그 다이앤도 있고 라그 반도 있고요 라그 멀린도 있고 라그 시리즈들 좀 있네 뭐 기타 등등 애들이 들어있겠습니다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한번 신나게 뽑아보도록 하고요 가만 스텝 보상이 또 쏠쏠하구만 스텝 보상 6월 90렙으로 단장호크 그리고 이거 이제 고인이 돼버린 이마 <웃음> 이름 뭐였노? 그리아모르 어집밥 그리아모르 돼버린 이 자석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뭐거 뭐. 풀코기도 하니까 스텝은 마일리지 보상도 좀 받으시고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규 아티팩트 카드가 추가되는군요 오 이거 스컬과 하티 해가지고 마일이랑 이렇게 하면은 마수전에서 전투에 참가한 모든 아군 영웅이 같은 종족이면 공관 능력치가 증가한다 공관 15%까지 와 이거 되게 괜찮네 어 괜찮네요 갖고 싶다 그 다음 스킬 검색 기능이 개선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 쓸 일이 거의 없었어 어그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스킬이 다 검색이 되도록 그게 검색이 기본 아니니 기본 아니니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공격만 쳐도 공관 공격력 공간 감소 어, 여기 기본 능력치 공격력 들어있는 이런 것까지 다 검색이 되는군요. 자, 이벤트입니다. 글로벌 3주년 스페셜 미션 후반전 들어가야 되겠고, 뭐, 간단한 미션들을 통해서, 어, 뽑기권 10장부터 해가지고, 어, 자, 스텝업, 뽑기권까지. 이 스텝업은 한 장이 10법이니까, 요건 10장이 10법인 거고, 어, 이거 한 장이 11법이가, 어, 그렇게 되지. 하여튼, 그렇게 좀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폭주한 호크톡, 어, 호크 토크 호크, 호크를 호크 두드리 페가 잡아야 되는 거 두드리 패 갖고 어이구 이기 다이아랑 예쁜 것들이 많네 어, 받을 수 있나 본데요 막 두드리 패야지 이렇게 어 좋다 어 좋아요 아 어, 좋다 어싹 한번 열심히들 플레이해서 받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글로벌 3주년 스텝업 미션 이벤트 해 가지고 스텝업 미션 세개 중에 한개 이상 클리어하면 단계 넘어가는 그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쫙 한번 그냥, 어? 와, 좋다. 어, 좋아요. 어? 스텝업 보상을 또 이렇게 쫙 받아. 이렇게 뽑기권을 다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구나. 스텝업 뽑기권. 많이 숨어 있으니까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다이아도 줄서 있고. 짐보스전이리턴즈 하는군요. 드로렌 글록 시니아입니다. 어. 참 이쁘단 말이야, 글록시니아. 니가 이쁠 때마다 기분이 참좀 그래요, 글록시니아야. 그래서, 아, 챌린지 난이도 있는 거. 어, 조금 승질 좀 나겠네, 이번에도. 승질 좀날 텐데. 하여튼 해가지고, 상위 5% 안에 만들어도 여러분, 어, 보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위 50% 안에 만들어도, 네, 50% 안에 만들어도 다이아 30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어, 60% 안에도 들었구나. 그냥 하여튼, 쓰...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주겠는데 30다이 정도 요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짐보스 스코어 보상 해서 요렇게도또 한번 받고 짐보스, 짐보스 상점에서 코스튬부터 아티팩트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가레스 대보상 던전 후반전 들어가게 되겠고요 어, 보상 확정 보상 클리어 보상 그 다음에 싸 축제 이벤트 2종 자요런 보상들 어, 좋습니다. 그리고 대난투 승리 상자 보상 목록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받게 됩니다. 대난투 열심히들 한번 해봅시다. 재밌습니다. 저거. 소탕권 개수 두배 증가하고요. 1일 임무 보상 변, 변경 이벤트. 자, 1회에 보상. 좋아지네요. 어, 좋아지네요. 이벤트 동안 좋아집니다. 어, 상당한데? 한 주에 다이아가 몇 개야? 어, 좋아, 좋아. 넷마블 좋아. 그렇지.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즐겁게 즐기면서 다이아도 많이 받으시고 어, 즐겨 보자고요